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, 우이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영어와 한글 단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귀귀 귀. three t r e e 가위, 가위. 바위, 바위. 바퀴, 바퀴. 시다시다 더위, 더위 추위, 추위 이번에는 한글을 보, 보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G G 가위 가위 바위, 바위. 추위, 추위. 더위, 더위. 위, 위, 귀, 귀, 바, 귀, 바, 귀. 쉬다, 쉬다. 뒤, 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 모음 위단을 공부하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